트화안 되겠네. 아 그... 죄송합니다. 확인 좀 해줄래? 응. 막내저그저 지하나가 네. 자꾸 끊기네. 막 의대 잡초입니까? 응. 나와막 의대 김씨고 일산 사슴입니다. 정말 저 광산 김치입니다. 저... 죄송합니다 여러분. 아네광사 김치입니다. 아 어, 맛있다. 그러니까 정말 되고 있는 거. 아 그래도 되고 다자 음. <웃음>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네트워크 네트워크가 너무 아, 예, 계속 끊기네요. 죄송합니다. 이 방이 좀 그래요 이 방. 아. 근데 이 아. 방밖에 없어가지고. 네트워크 한더한 뭐 해? 해. 야 소수, 소수야. 소수야. 소수야. 저, 전화해 소 네트워크로 사용 네네안집 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잡으려고요? 뭐크 <와>, <웃음> 너무나 라무나다무나너무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그무나너왜나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너야나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이무나너 지민이 죄송해?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지민이는 이제 일무일 죄송이죠. 지민이 왜죄송해너지 저기 카메라에 대고 너무 얘기해보자. 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민 아예 말 다음대로 아자 주야만 근데 이 안에 다했어 주행이었어 왜 이제 말하는 스태픈들이 약간 그 감정에 복합해서 <웃음> 아, 그 말을 못 이어나가는 다 느낌으로다가 약간 아예 그 철이 올려 아니 아니, 아니 근데 그그 감정이 복합 칠 타임 아니었던거 아니 그 이야기하는 거에요 이제 복합 칠 <웃음> 그런거는 아니예요 그걸 시다 형이 아 요거 아, 잘 풀어줘야지 그렇죠 북파 아, 썼던 거잖아, 그지? 재미없겠죠? 그거 다그 마음 안다. 아, 다제 안다. 마음이 마치 저 서면 같네요. <웃음> 왜요? 바꿔요 <다 꼬여> 있어요. 바꿔요, <웃음> 고 정말 뭉텅이로밥 묻혀있어요. 거어가라 들어가. 야. 음. 그. 아 이제 그만 <웃음> 먹어야 돼. 진짜? 우리 이제 유엔 얘기 좀 해보자. <웃음> 자, 자, <웃음> 여러분, 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자초지종 궁금해하시는 사람들이 많고, 자 비행기 떴떴어요. 네. 내렸어요. 몇시 내렸지? 1두시 내렸죠? 아니야, 저녁 9시5 0 분. 되어서 바로 해매. 그래서 막 이제 돌아가실 고막 호텔 와서 헤매하고 유엔딱 10시... 가니까 아니요. 12시였지. 그렇죠? 아, 12시였구나. 막 이제 추워서 이동하고 하는 거 해서 이제 한 12시, 12시 12시에 1시 5분에 출발을